서구아파트 평리프루지오 마이너스 5천만원 내돈한푼안들리고 전세 3억을 남고 매매 2억 5천 33평 2층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속칭 빌라왕이라고 얘기하는 전대비문의 사기꾼들이 사용했는 방법이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대구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실거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2월 12일 2천 2억 5천 실거래 가격 2억 5천을 확인하게 되면 동일한 매물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평리부르오는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2016년도 평균적인 거래가액이 2억 9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년, 19년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 5억까지 상승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거래가 되었는 금액들은 4억 중후반대 그리고 가장 거래가 많이 되었는 금액들은 3억 중후반대 그리고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건자에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요. 실제 3억에서 2억 5천까지 최하로 거래가 되었고 2017년 18년도보다 더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갭 투자는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은갭 투자를 했는 분이 돈이 없는 분이라면 전세 세입자는 발뽑고 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거래 확인을 해보면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2천, 2억 5천에서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21년도, 20년도 후반때 전세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할 때 4억까지 4억 초반까지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1억 6,700의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억 중반대의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는 것에 비해서 실제 현재 전세는 3억 23년 3월 18일 2월 12일 매매 거래를 하고 3월 18일 날 전세계약에 다시 진행을 했다. 완전히 한달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보유적으로 얘기를 일찍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노이도에서한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받는 내용과 동일하게 느낌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세세입자와 매매를 했는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대구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구 동화해오름의 신소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700만원으로 1억 8천 7백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1억 8천을 안고 아주 저렴하게 구입했는 것처럼 확인이 되지만 제 눈에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천아이파크 마찬가지 2천만원으로 갭 투자를 했습니다. 전세 1억 4천을 안고 매매금액 1억 6천이죠. 제 눈에만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일까요? 실제 혹여나 뉴스에서 나왔는 상황들이 대구에 대대적으로 터질 수도 있고 실제 이렇게 구입했는 마이너스로 갭투자를 했거나 천만원, 이천만으로 원 이천만 갭투자를 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우리 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방송국에서 확인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등기를 확인해보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사고가 날지도 미연에 막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신일 해피틀이 2억 7500 아파트를 2억 4천 전세를 안고 3천 5백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갭투자나 아주 저렴한 금액 1천만 원, 2천만 원, 7백만 원으로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급매물이라고 나왔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갭투자나 투기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현재 이렇게 금매물이라고 나왔는 아파트를 정말 금매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6층, 1억 8,700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월에 똑같이 1억 9천 두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2016년도에서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상승합니다. 2억대 초반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금매물들은 1억, 9, 1억 9천까지 하락을 해서 거래가 되거나 1억 8천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부 상승을 하면서 나홀로 2억 3 3 0 0의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 금액은 2억 중반대 초반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격이 하락하면서 1억 8,700, 1억 9,000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전세는 평균적으로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 대부분 1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근자에 다시 1억 3,000, 1억 초반대까지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세는 1억 8,000, 12월 31일 1억 8,700에 거래가 되었는데 23년 2월 13일 1억 8천 전세 거래가 되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거래를 하고 2월 13일 날 얘기를 해서 신고를 했다는 내용일까요? 평균적으로 뒤늦게 전세 세입자를 구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어플에 보면 대부분 매매가 이후로 대부분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그대로 한 달이나 아니면 보름 아니면 일주일 상간에 다시 한번 신고를 했던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천, 아이파크 마찬가지 2천만원으로 갭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금액은 1억6천, 전세는 1억4천, 매매는 3월 4일날 거래를 하였고 전세는 3월 7일날 신고를 하였습니다. 네이브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아파트와 틀리게 대부분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31평, 현재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23년 3월 4일 6천, 1억 6천에 거래를 하였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유추해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최고가 2억 4천 9백 50 그리고 거전자에도 거래된 내용이 없고 거전자에 마찬가지 31평, 31평, 27평, 대부분 전혀 거래가 없는 신천아이파크, 그리고 세대수는 38세대, 최고층 12층, 사용은 건축은 2003년 7월, 그리고 건설사는 길산종합건설, 신천아이파크라고 얘기하지만 신천아이파크의 건설사가 길산종합건설이다. 상당히 흥미롭고 이해가 안되는 거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신일 해피들이 매매금액 2억 7천 5백만원, 전세 2억 4천을 안고 3천 5백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23년 1월 18일 구입을 하고 1월 말일날 전세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내부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월 18일 6천 2억 7천 5백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매물이 비슷하게 4일 날 18일 날 28일 날세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2억 중후반대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고 일부 금매물이 2억 천만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3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평균적으로 3억 초반대까지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매물이 거래가 되었는데 2억 중반대의 금매물은 예전 2016년도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다. 하지만 나홀로 20년 7월에 2억 천만원까지 거래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전세... 평균적으로 일부 거래가 있었던 금액들은 2억 3천, 2억 초중반대 거래가 있었고, 최고가 2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그 이후로 2억 중반대에 다시 전세 거래가 한건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예전에 2억 후반대, 20년도에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때 전세 가격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많은 전세 거래는 없었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게 되면 588세대의 최고층 29차, 2007년도에 건축을 하였고, 건설사는 신일입니다. 47평은 평균적인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는 띄엄띄엄 거래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4평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예전 2019년 17년도 이하로 구입을 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갭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세 2억 4천에 현재 세입자는 이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계속해서 2억 8천 아파트를 1억 주고 1억 8천 전세를 안고 구입을 했고 동대구 마찬가지 1억 1천만 원으로 전세 3억 1천만 원을 안고 4억 2천 아파트에 거래를 했습니다. 대부분 1억대의 금액으로 해서 4억대 3억대의 아파트들을 거래를 했는데 대부분 갭투자입니다. 그렇다면 23년 1월 2월 대부분 갭투자 소위 말해서 3월달까지도 2천만원으로 아파트 갭투자를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실수요자보다는 아직도 갭투자자들이 뭐 아니면 또 현재 내려왔는 금액들이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갭 투자를 했는지 적어도 700만원, 2000만원을 가지고 한 사람이 다양하게 갭 투자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저렴한 돈으로 해서 계속해서 금매물들이 갭 투자들에 의해서 거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100%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외에 갭투자 외에도 실수요자들이 일부 거래를 많이 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갭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적인 실수요자들의 거래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부 거래가 되었는 상황들의 갭투자와 일반 실수요자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규제 완화도 있었지만 은 보금자리 특례이라는 아주 저렴하게 대출을 사용할 수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도 없는 대출이기 때문에 또 한번 세력들의 갭투자 아니면 기본적으로 손해를 받는 사람들이 뭐 아니면 또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투자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천만원, 1천만원을 가지고 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리고 현재 동구는 갭투자로 거래를 했는 것들이 많이는 없습니다만 실제 서구든 동구든 북구든 남구든 수성구든 어느 하나 할것 없이 대부분 갭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평균적으로 금매물들이 많이 소진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마이너스 50%다 40%다 반값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나홀로 거래된 아파트들 최고가를 찍은 아파트들을 빼면 예전 2018년 19년도에 가격이 오를 때의 아파트 금액으로 구입했는 매매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오리지널 폭락에서 금매물들을 구입한 매물들은 대부분 숫자 노름에 불과했다. 그리고 아직도 갭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더 관심있게 기다려보면서 아파트 구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 분양가의 40%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들이 음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